입학 소감이 어떻습니까 신세연? 모르겠어요 떨리나요? <웃음> 처음으로 학교 가는 기분이 어때 신세연? 몰라 응? 모르겠다 뭘 몰라 기분이 어떠세요? 인, 인터뷰 한번 하고 와세요 처음으로 학교 가는 기분이 어때요? 아 반반 무슨 뭐가 반반이야? 기대반이랑 걱정반 걱정반 <웃음> 그래도 오세훈은 오늘 입학하는 첫날이니까 사진 많이 찍어야지. 입학을 축하합니다. 추워. 안녕하세요. 신세훈! 잘 갔다. 와 하나, 둘, 셋. 하나 둘셋 어땠어? 음, 처음에 학교 가니까 어땠어? 음... 몰라 왜 몰라? 몰라니까 몰라? 기분은 어때? 몰라 알았어 <웃음> 자, 세연이 오늘 선생님 어땠어요? 하나도 안 무서웠어 하나도 안 무서웠어? 응. 친한 친구들이랑 많이 같은 반 됐어? 네명 정도 네명 정도? 응 음, 앞으로 학교생활 잘할수 있을 거 같아? 응아 그래 화이팅 한번 할까? 응 화이팅 화이팅! <웃음> 끝!